네 안녕하세요 김민철입니다 작가가 들려주는 책이야기 저희가 매번 새로운 저자분들을 한 분씩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저자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승범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지금 떠나서 살고 있고요 네.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대학 교수로 일을 밖에서 했었고요 지금은 잠깐 한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좀 하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제 들고 나오신 책이 영어는 개소리 말하면서도 약간 들은 네, 말 써도 되나 싶을지 모르겠는데 노렸습니다 어떤 책인지 딱 제목만 들었을 때는 영어에 관련된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영어와 관련된 책은 맞고 저희가 하는 일은 한국에서 어떤 기회를 좀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글로벌화를 통해서 인재가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니 글로벌화에 영어가 무조건 필수로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책의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어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뒤 바꿔보자 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약간 욕처럼 보이는 개소리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써가지고 접목을 시켜본 겁니다. 제목만 들어도 강렬하다는 느낌이 많이 요 되는데요. 혹시 그럼 안에 있는 내용들은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느냐에 그렇죠. 대한 관심만 무조건 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은 이런 거랑도 유사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살수 있죠? 답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답이 어떤 지침서처럼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뭐 건강으로, 자기의 취미활동으로, 여행으로,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은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도 똑같은 사람마다 해야 되는 공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심지어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저 방법이 다 상이하거든요. 영어에 대한 지침서라는 건 사실 그래서 있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영어에 대한 관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 근데 그 관점들이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요. 잘못된 관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그런 자극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또 민철TV 나중에 글로벌 진출을 노리고 있어서 꼭 읽어야 될 책이 아닐까 네네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책을 집필하시면서 재밌었던 뭐 에피소드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이 책을 제가 집필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강연을 다니는 중에 어떤 출판사의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책으로 내보자고 음... 하셔더라고요. 에세이를 써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제 강연을 듣고 본인이 쓰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이제 약속한 원고를 받고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로 많이 풀어져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다시 쓴 거예요. 아니 뒤집어 엎으신 거군요. 네,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실 에세이라는 게 본인의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어. 강연을 듣고 쓴다고 해도 네, 스스로 네네. 쓰는 것만큼은 네네네네. 그 네네네네. 느낌을 네네네네. 못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제목도 원고를 만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읽게 만들었거든요. 네네. 젊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돼고 사실 제목도 어... 정해진 거예요. 원래 컨셉은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왜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하려고 하냐 그런 주제로 이 제목도 제 아...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얼핏 들어도 이형 씨도 나올 것 같아요. <웃음> 났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판에 관련된 분들의 반대도 좀 많이 있었어요. 음... 제목을 왜 욕을 하냐 해가지고 아, 네. 개라는 단어가 욕으로 들리면 올드한 세대고 개라는 건 사실은 무척이라는 뜻으로 젊은 그렇죠. 세대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 욕이 네. 아니면 젊은 세대다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나온 제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확 들어오고 네, 외우기도 쉬운 것 같아서 네. 이 책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읽으시게 될 텐데 읽게 되실 분들께 좀한 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라는 키워드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은 사실 이제 많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어라는 키워드와 그좀 관련이 깊은데 이제 예상 독자층은 층이 되게 넓어요 보통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더 읽었으면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영어 공부 방법이나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왜 그런지는 설명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직관을 가지신 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생각이 확고해지고 또 남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히 많이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어, 특히 또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영어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 영어를 어떤 관점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많이 들어 있다고 집필할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이 잘못된 거를 알기 때문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책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 관점만 좀 전환을 해도 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누구나 영어를 쉽게 할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가장 먼저 읽어야 될 네.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웃음> 영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영어는 개소리 이 책을 통해서 영어 자신감 많이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